네, 안녕하세요.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. 어, 이번에 소개할 것은 어, 보안 쪽에 관련된 정보들이 잘 모아져 있는 그 사이트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물론 그냥 링크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줘도 되긴 될것 같은데 그래도 부가적인 좀 설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쪽 사이트,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거고요. 이쪽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은 이제 뷰 다큐멘트 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. 이 클릭하시면은 어, 왼쪽에, 이런 식으로 각각의 메뉴들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이쁘게, 예, 정리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 요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이킹 하거나 침해 대응, 그 다음에 포렌직, 뭐, 일부, 뭐, 해킹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이쁠 때, 그 다음에 CTF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링크로 좀잘 되어 있어요. 정리가 되어 있죠. 모음집입니다. 모음집요. 이 그래서 하나를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, 모이킹을 공부를 할 때, 펜테스트 랩을 구성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. 근데 펜테스트 랩이란 게뭐 기본적으로 어떤 웹 패킹이나 그런 것들을 구성할 때도 있겠지만은, 여기 같은 거는 이제 AD 환경이나 그런 것도 구성하는 그런 방법들, 그 다음에 이제 도커 환경에 대해서, 그 다음에 펜테스트 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이미지로 배포를 하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대표적으로는 O W S T의 브로큰 웹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B W A P. 이거는 어, 이제 조금 올해는 올해 됐지만 이미지가요. 어, 아직도 이제 웹 패킹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벌허브라는 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도커로 요즘 제가 도커 몇개 올렸죠? 그 도커 환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취약한 앱, 그런 취약한 환경들을 구성할 수 있는 그 기탑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2018년도 그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을 이 도커 환경에서 이미지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구성을 할수 있는 거기를 가이드를 해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익기, 그 다음에 뭐 안드로이드 관련된 그런 것들이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. 특히 뭐다크넷 같은 경우에는 요즘 여러분들 다크웹, 그 다음에 딥웹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죠.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것들도 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요것들 정보들이 뭐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.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제 트위터나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정보들을 얻어서 여러분들도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좋겠죠. 예 좋겠죠.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들이 됩니다. 특히 이제 모니터링이나 그런 같은 경우에도 어 다양한 그런 시스몬이나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어,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비들, 여러분들이 오픈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정보들, 그런 힌트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관심이 가질 수 있는 그 주제들 몇개 선택을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.